두루묵 통발 낚시를 갑니다 두루묵 낚시는 처음입니다 통발 하나로 잡을 수 있다기에 작년에 시즌을 놓쳐서 올해 급히 부랴부랴 생각나서 출조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고성으로 출발합니다 아직 유튜브 검색도 안해봤어요 가면서 검색할 예정입니다 오호왕에서 많이 한다고 하네요 오호왕으로 가봅시다 통발은 대형 통발을 씁니다 만원인 가주고 샀네요 그리고 양 끝부분을 묶어주시고 가운데까지 묶어주시면 세팅 끝 포인트 가셔서 잘 모르시면 주민분이나 지금 막 통발 낚시 끝낸 분에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1인 1통발입니다 이건 기본 수축이고 어, 아니면 위법이라고 하네요 자 던져보죠 올라오는 걸 보니 5분도안 돼서 10에서 15마리 많게는 20마리 정도 올라옵니다 어, 오래 넣어두면 수컷이 많이 몰려서 암컷을 잡기는 조금 힘들답니다 그리고 무거워요 무거우면 통발이 찢어질 확률도 있고요 어.. 옆에 분은 찢어졌네요 20분 정도 한 도루묵 양입니다 음.. 어마어마하죠? 먹을 만큼만 잡아야 합니다 어.. 그런데 저도 조금 많은 듯 싶었는데 어.. 하다보니 재미있어서 음.. 그래서 음.. 가다가 어, 후배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옆집에도 좀 나눠야 되겠네요 줄수 있는 분들은 좀 줘야 되겠어요 어, 저는 도루묵탕보다는 구이가 맛나더라구요 어, 튀겨서 먹는 것도 뭐 그닥 별로였고 튀김옷은 이럴건 웨이야음 이상 도루묵 통발 낚시는 끝내도록 하고요 음. 좋은 정보 얻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음. 할게요